안녕하세요, 연수장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네. 사진을 또 갖고 왔는데 네. 이거 보고서 좀 봐주세요. 네. 오. 넘기시면 있습니다. 또한네장 음. 정도. 오 이구야. 이번에 물난리 나는 곳이에요? 네. 오 이구야. 첫번째, 두번째 사진들이 좀 위치적으로나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영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렇게 기운이 좋지 않은 곳,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 곳. 음. 그냥 이제, 우리가 사건, 사고로 하면, 뭐, 살인사건, 뭐 폭행, 뭐,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게 약간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도 그쵸. 사건이잖아, 사고고. 이런 자연재해도 사건이고 사고고. 난이두 번째, 두 번째 장소도 굉장히 습... 험하다.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곳이잖아 네다 살고 계신 곳이네요 <웃음> 뭐 사람이 살아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음. 뭔가 이제 그냥 기운적으로만 좀 보자면 그냥 좀 사람이 정착하고 살수 있는 곳은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음. 약간 떠돌이 식으로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야 되는 곳들 그리고 이런 곳은 사람이 사는 곳도 안 되고 장사터는 더더욱 안 되고 그냥 약간의 그냥 숫자 지나가는 길목 같은 느낌이에요 음. 응, 길목 같은 그런 느낌들이고 근데 원래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사진들은요 네. 원래 이런 자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막 물난리가 났잖아 네. 사진에 뭔가 있나요? 사진에 뭐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음.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여기가 무리찼겠어, 뭘 했겠어. 저, 이제 휴대폰 음. 주고 네.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물어볼게요. 네. 이번에 음. 사 침수한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침수한 걸까요? 뭐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음. 막 음. 유독 이런 지역만 음. 몇몇 지역만 이렇게 물난리가 음. 났잖아요. 어. 근데 그런 기운이 있는 자리면 매번 그래야 돼. 음. 매번.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든 안 오든 항상 조금이라도 와도 그렇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왔잖아요.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냥 좀 많이 와서 좀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나아진 걸로 좀 보여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있잖아.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렇다 치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기운이 좀 약간의 우리가 어딜 기도를 가거나 어딜 좀 어디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좀 헤맬 때가 있어 뱅글뱅글 돌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 터에서 내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든지 음. 음. 그리고 우리 신령님들이 나를 그 자리에 안 보내고 싶어 할때 내가 그걸 내가 못 느낄 때뱅글뱅글 돌려요 길을 헤맨다든지 내가 항상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고가 나서 그길그 그 길목을 막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길목들이 많아. 아... 응. 그래서 항상 자 자주 가는 길목이래도 사람들이 어 뭔가 낯선 느낌의 길들의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들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기운들이 안 좋은 곳, 안 좋은 자리라면 이게. 크든 작든, 막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항상 사, 사고가 있어야 돼. 자연재해로. 음. 자연재해로. 근데 그것들이 아니, 아니거든요. 보면. 음. 근데 음. 이게 지금 보여드렸던 지역들이 예전에도 한번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게 이번에도 한번 났잖아요. 음, 음. 다음에도 또 같은 일이 벌어질까? 음. 그네 군데가 다 그랬어요. 네. 음. 음. 똑같은 지역은 아닌데 구가 구가? 네. 구가. 글쎄. 나는 그, 그거는 그전에 그랬다고 요번에 또 그랬다. 그거는 그냥 대비가 좀 잘못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떤 이런 이제 기운적인 기운적으로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 뭐든지 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무당이지만 이걸 다 기운으로만 해석할 순 없거든요. 솔직히. 어. 그건 그렇잖아. 이게 정말 신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 찍긴 하지만 난좀 그런 거 얘기, 얘기는 얘기 해주고 싶었어. 어떤 터의 기운 그거 뭐 영가에 인한 귀신으로 인한 신에 의한 이런 기운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 뭐든지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뭐 연관돼서 영향이 있다라고 엮여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음.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음, 음. 이런 막 물난리 같은 거 나면은 어느 집은 또 괜찮고 음. 바로 옆집은 막 물난리하고 있잖아요 아. <웃음> 막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웃음> <그쵸>. <웃음> 이런 거를 또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뭐 비방이라든지 비뭐 구술한다고 피해가겠어 비방을 친다고 <웃음> 피해가겠어 그거는 <웃음> <웃음> 그잖아 우리가 그건 좀 약간 허무 맹랑한 얘기인것 같고 음. 약간의 어 진짜 정말 이게 가물이센 집안과 진짜 신의 신으로 인한 벌전이 있는 집안 뭐 약간의 진짜 뭐 귀신을 많이 타는 집안들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면 아무래도 음. 영향을 있는 집안은 분명히 있겠죠 진짜 물귀신이 붙어서 있는 집안들은 막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거는 어느 집마다 좀다르기는 하겠지만 부, 어,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음. 그런 부분은 어, 어떻게, 뭐, 뭐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없기 때문에 무속에서는. 근데 얘는 맞고 얘는 틀려? 그것도 아니거든요. 음. 나왜 이렇게 오늘 행설수설 하는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웃음> 음. <웃음> 그치? 나 오늘 되게 행설수설 하는 선생님 주관을 말씀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뭐 상관없고. 음. 뭐 선생님 주관? 어, 뭐? 나는 그래요. 오늘 이게 털을 보는데, 음. 이게. 음. 딱히 이게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터가 잘못돼서 뭐 귀신이 자꾸 그 터에 귀신이 막 홀려들어서 물귀신이 있어서 물이 막 찼다 막 이런 것 보다는 그냥 지대가 좀 낮고 배수가 좀안 되고 집중 왜 우리가 길 하나 건너도 이쪽은 비안 오고 이쪽은 비가 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운보다는 그냥 자연재해어 자연재해라고 좀 보, 보면 될거 같아 음. 뭐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음, 맞아맞아 음. 아니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음. 뭐 그런 건지 뭐 음. 이런 건지 궁금해서 음. 음. 봤는데 선생님 뭐 주관은 이제 자연재해다 네. 어, 나는 그렇게 봐요 음. 진짜,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그러니까. 나, 네 저, 니스모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딴 나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도. 나, 근데 더 웃긴 건, 그날, 그날, 네. 강원도 내려갔어요. 아, 진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대나쁘다 화네. 대나쁘다 화한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 오. 그래서 중간에 영주에서 멈춰가지고 쉬었다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 진짜 이러다 진짜 죽겠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 <웃음> 네. 아 진짜 <웃음> 밤낮없이 기도를 한답니다 연수당은요 그리고 <웃음> 나도 뭐, 뉴스 보고 나는 무슨 어디 베트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데 막 물차가 떠나니 자동차가 떠나니까, 이거. 심지어 강남이래.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뉴스를 잘못 본줄 알았어요. 심지어 강남이래. 말도 안 되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진짜 물난리 피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왜 저수지 그때 찍었잖아요. 근데 음. 그런, 그런 곳은 정말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건 맞아. 음. 그것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영가들이 이제 망자,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는 곳도 있고, 거, 그러니까 있는 곳도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고가 나는 것도 맞지만, 아까 거기 이런 이제 물난리 난 곳들은 그냥 이제 재해, 자연재해라고 좀 보여져. 음, 자연재해. 음. 네. 뭐 이런 영적인 것보다. 네, 네. 태어나서 아무튼 처음보는 자연 오나 어, <웃음> <웃음> 거기서 뭐 수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웃음> 어, 지방에서만 봤지 뭐 이건 뭐 서울에 강남에서 일어날 줄은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해 그 피해가 그, 장난이 아니었대요 음, 그나마 강남이니까 자동차가 떠내려가지 뭐 우리 어, 그러니까 여기 다쓰러내려갔겠진 <웃음> 장.. 아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어, 좀 없었...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음밖에 안나 피해받으신 분들도 빨리 좀잘잘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